국가고시는 누가 느긋하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느냐? 끝까지 앉아 있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자, 이어서, 먹넘물관리법입니다. 먹넘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 먹넘물관리법이 언제 공포되었나? 1995년 1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1995년 <웃음> 자 제1조 목적 이 법은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국민 건강을 정진하는데 이바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먹는 물 제2조 책무. 자, 이게 물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요. 모든 물질 문명 이렇게 번성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누구가 관리를 해줘야 되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농물을 공급받을 공급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마련하고 먹농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먹는 물 관련 영업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 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 제3조의 정의. 모든 법은 거의 대부분 보면 2조의 정의 나오는데 여기는 2조의 책무그름에 나오고 3조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쓴 다음과 같다. 자, 먹는 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먹는 물이 뭐냐? 자, 정의가 법에서 딱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그다음에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그다음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 심청수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먹는 해양 심청수, 먹는 염지하수가 먹는 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었다면 여러분 아니다 이칸 사람 나오겠지. 근데 이 정의를 잃고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다음 샘물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샘물. 자 이거는 안반대 수층 안반 안반대 수층 밑에 안반대를 통해서 거쳐서 그러니까 나온 그런 안반대 안에 있는 거기에 존재하는 물, 그 안에 지하수 또는 용천수, 용천수라고 하는 이렇게 솟아나는 물 등의 수질 안정, 안정성을 안정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자, 샘물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샘물을 이제 먹는 샘물로 만들었습니다. 자,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자, 여기서 화학적으로 처리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럼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떤 처리가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물리적 처리가 뭐냐? 화학적 처리가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느낌은 옵니까? 물리적 결합, 화학적 결합,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화학적 처리는 물질의 변화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가 이르, 있다 그러면 은 그거는 화학적 변화하고 화학적 반응입니다. 화학적 반응이 아닌 나머지는 다 물리적, 물리적 리입니다그 다음, 염지하수란 물에 녹아 있는 염분 등의 함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안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 수질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염지하수라고 한다 그 다음 먹는 염지하수는 위에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이다 그 다음 해양심청수가 있는데 이 해양심청수를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이 먹는 해양심층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물리적 방법으로 처리했다. 물리적 방법으로 그 다음 나온 것이 수처리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연상태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자연상태물을 정수 물을 깨끗하게 하거나 혹은 소독하거나 먹는 물 공급시설에 산화방지 등을 위해서 첨가하는 제재를 수처리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토, 샘토, 우물 등을 말한다. 이걸 먹는물 공동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정수기가 나옵니다. 자, 정수기라는 것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서 자 먹는물을 이제 만드는 이런 제조 기구입니다. 자, 제조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수기 뭐 정수기 설치관리자 정수기 품질검사 먹는물 관련 영업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법에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먹는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봅시다 자 5조 먹는물 등의 수질관리는 환경부 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기준을 정해서 수질기준을 정해서 보급하고 그 다음 먹는 물 샘물 염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에 관해서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냐 환경부 장관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나머지 다 뭐, 환경부 장관이 최종 책임자가 돼 있는데,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환경부 장관이 뭐, 다할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각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 도에 서는, 먹넘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뭐, 조례로 제3항에 따른 뭐,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6항에 시도지사는 위에 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뭐 어떤 설정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 관계자가 알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규칙 제1조의 3의 먹는 물의 수질 관리. 자, 이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같이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시도지사라고 그러는 얘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다 포함. 그냥 시도지사,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 부르겠다. 자, 이는, 조례로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회,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때는, 자, 이렇게 시도의 공부에 공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된다. 그 다음, 먹는 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은 누구가 해야 되냐? 역시 환경부 장관이 먹는 물 검사를 정화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 물 수질 공정 시험 방법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이제 실험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물 먹는 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수질관리 에 대한 내용 먹너물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는 상시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 먹너물공동시설 소재지에, 소재지에 특별자치시장, 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이름을 약해서 부르겠다. 자, 시장군수 구청장이 상시 이용 인구가 50명 이상으로 먹는물 공동 시설이 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지정해서 먹는물 공동 시설 지정을 하고 그다음 50명 미만이라도 특별히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먹는 물 공동시설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연히 여기에 먹는 물 수질 공정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 청소 시설 보수동을 통해서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가 관리해야 되나 각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그 다음에, 샘물, 샘물 보전 구역의 지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시도지사는 샘물 수질 보전을 위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그 주변 지역을 샘물 보전 지구라고 샘물 보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샘물 보존지구, 보존지구. 자, 첫째,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어. 먹는 샘물의 원수로 이용 가치가 높은 샘물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하에 어? 많은 양이 있다. 그 샘물 수량이 충분히 풍부하다. 그밖에 샘물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특별히 샘물 보전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샘물 보전지구. 그다음 샘물 보전지구의 지역에서 당연히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뭐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가축 사체 매몰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라든지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설치라든지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딱 법으로서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 다음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허가 허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라 그 다음 제1항에서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면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라. 그 밖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변경이 있다면 변경되었다는 변경신고만을 신고를 하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개발, 샘물, 개발허가 그 다음, 환경조사라고 그러는 것이 나옵니다. 제13조에, 제9조에 따라 샘물 등 허가, 개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을 자 중에, 받으려는 자 중에, 먹는 샘물 등 제조업을 하려는 자와, 그 밖에 일일 취수 능력이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와 샘물, 샘물 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샘물 등을 개발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해로운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예측 분석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사 없이 그냥 마구재이로 개발을 해버리고 나면은 나중에더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다음 여기에 환경 영향 조사 항목 조사 방법 평가 기준 조사 작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환경 영향 조사를 해라. 그다음 환경 영향 조사 대행을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대행을 시키고 뭐 환경 영향 심사. 자. 시도지사는 13조 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 본의 기술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1항의 조사서에 기술적 심사를 할때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환경영향 심사를 시도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심사를 받아라. 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영업에 대해서는 판매등의 제1 9조 판매등의 금지 자, 누구든지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자, 1. 먹는 샘물 등을 외 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넣는 것, 그 다음 제21조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 샘물 등을 그 용기에 등 먹는 샘물 등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경우, 그 다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 샘물 등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자, 이런 것들은 영업에서 판매 금지 사항이다. 판매 금지 사항이다. 그 다음, 영업 허가 내용. 아까, 자, 먹는 샘물 등 제조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시도지사 허가. 그 다음,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그 다음 먹는 샘물 등의 수입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먹는 샘물 등 유통 전문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보다는 신고는 좀더 약하겠지, 그죠? 그 다음, 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 환경부 령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제25, 이, 22조, 샘물 등의 뭐 수위, 수량, 수질 관리. 자, 이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고. 자, 영업 허가 제한 사항입니다. 다음 해당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수 없다. 영업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할수 없다. 자, 영업을 하려는 자, 법인인 경우 임원또 포함되고 똑같아요.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일 때 정상적인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어? 역할을 할수 없는 경우 그 다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는 자 아니한 자. 그다음. 자, 이 법을 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사람. 그다음. 자, 영업에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가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때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 영업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또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이나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 할때안 된다. 그 집안 치마, 수자원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 자, 이때 이 경우는 먹는 샘물 등 제조업 경우에 자, 신청할 수 없다. 그다음 영업 성계 됐고, 26조 수입신고 먹는 샘물 등이나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입니다. 수입신고 그 다음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에 1항에 따라 신고한 먹는 샘물 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에 대하여 통관 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사 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수 있다. 필요한 검사를 할수 있게 한다.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제 31조에 따른 수질개선 부담금을 수질개선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 샘물 등의 수입 판매 업자에게는 위에 제 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이 검사, 그러니까 수입해오겠다고 하는 걸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럼 검사 못하면 수입 못하는 거지, 그죠? 자, 이런 자, 그 다음, 품질관리인을 도라. 자, 품질관리 교육을 해라. 자 이런 내용들, 교육계획은 어떻게 하라. 그다음 수질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자, 환경부 장관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 구조에 따라 샘물 등의 개발 허가를 받은 자, 그럼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그럼 먹는 샘물 등의 수입 판매 업자에게 수질 개선 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수질 개선 부담금을 부가 징수할 수 있다. 부담금,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은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자, 이렇게, 날짜, 시간, 딱,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부담금 부과 대상,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자, 수질 개선 부담금에, 용도는 뭐냐 영제 15조에 보시면 은 법제 33조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지하수법 시조의 12조에 따른 지하수 보정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실시 지하수 자원 개발 이용 보정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복구사업 실시 자, 이런 자, 이런 데에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기준 표시, 기준 규격. 자, 기준과 규격, 이건 항상 자주 나오죠. 자, 환경부 장관은 먹는 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 방법, 보존 방법, 유통, 기한,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우리 식품에서도 기준 규격 계속 나오죠. 성분에 대한 규격입니다. 그 다음, 표시 기준, 기준 규격 표시 방법, 광고 제한. 한봅시다. 환경부 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 세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먹는 세물 등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 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 세물 등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수 있다. 광고 제한. 가능합니다. 거짓 또는 과대 표시 광고 금지.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죠? 그 유사 표시 사용 금지. 자, 이 법에 따른 먹는 샘물 등이 아닌 경우에는 먹는 샘물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뭐 샘물, 생수 등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표시 사용 안된다. 그 다음 검사 네, 검사 자가품질검사 이거는 우리 식품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품질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사기관 뭐, 벌칙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예, 먹놈을 수질 기준의 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인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다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 중요한 부분만, 자, 미생물에 관한 기준, 자, 일반 세균은, 자, 1ml 중에 100cfu, 코로니 포밍 유닛, 100, C, F, U를 넘지 아니할 것. 넘지 아니할 것. 그 다음, 샘물 및 염지하수 경우는, 경우에는 이렇게 저온 일반 세균은 20, 중온 일반 세균은 5 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심청수 경우에는 병에 넣은, 넣은 후, 4도씨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저온 일반 세균 100, 중온 20을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일반 세균은 100 CFU 이하 그리고 다만 이제 샘물염지하수 각각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라 그 다음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 100ml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물 샘물 먹는 샘물염지하수 먹는 염지아수및 먹는 해양 심청수의 경우에는 250ml,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샘물, 먹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 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심청수 여기서는 250ml에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다만 제4조 1항 1호, 나목, 다목의 매월 또는 매분기 실시하는 총대장균의 수질검사 시료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수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5%가 초과돼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조건. 그다음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대에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건 또 단수항입니다. 다른 샘물, 먹는 샘물 이런 것들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조항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염려 없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어이 기준을 못 맞춘다는 의미일까? 네? 그 다음 나머지 분원성 연쇄상구균 농농균 살모넬라 시겔라는 250ml에 검출되지 아니할 것자 이거는 샘물 먹는 샘물 저해양심성수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 이 경우는 위에는 이쪽에서 적용하지 않고 이제 분원성 연쇄상구균, 농농균, 살모넬라, 슈겔라2 5 0 m l 에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위에서 단서 조항을 했는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 아황산화 아황산은 환한성, 혐기성 포자형성 균은 50ml대에 검출되지 아니할 것, 샘물등 경우에만 적용한다. 여신이 아균은 1리대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먹는 물공동시설의 물에만 적용한다. 자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건강상유의 무기물질, 자 여기서 가장 낮은 농도, 그러니까, 지금 0.01보다, 저, 나본 0.01mg per l i t 이게 ppm 단입니다. 자, 수원이 0.001, 0.001, 1111, 1ppb입니다. 수원 1ppb, 수원이 지금 가장 톡식하다라고 해서 지금, 0.001 ppm 미리그램/퍼리터 넘지 않도록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비소 자 비소 0.01 납 비소 0.01 다 찾으세요 시안 자 이게 지금 0.01 어, 세레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세레늄 염지하수 경우에는 0.05ppm 불선은 1.5ppm 넘지 않도록 하시고 크롬이 0.05ppm 암모니아 성질소 0.5ppm 아 카드뮴이 0.005다 수원이 0.001 카드뮴 0.005 그 다음, 나머지, 납, 비소, 뭐, 시안, 세레늄, 0.01. 그 다음, 붕소, 1. 브롬산, 0.01. 스트론튠, 4ppm. 우라늄. 자, 우라늄은 30마이크로그램포리터 30ppb를 넘지 않을 것. 자, 수돗물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경우에 수돗물 그 다음에 샘물 먹는 샘물 먹는 염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자 오라늄 30ppb 마이크로그램 퍼리또 그 다음 건강상유의 물질 페놀 0.005 뭐, 다이아 치온 파라치온, 뭐, 등등등. 자, 다 외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나중에 문제에 나온 것 정도만 보시고, 심미적 영향의 경도 1000ppm, 수돗물 경우는 300ppm, 먹는 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 심청수는 1200ppm을 넘지 않아야 할 것. 다만,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 경우에는 이 조항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샘물 이런 거는 이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은 10ppm 넘지 않아야 할 것. 냄새 맛은 소독으로 인해서 생긴 냄새 맛 이외에 다른 냄새 맛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 샘물 또는 먹는 물 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 굴입니다 1ppm 넘지 않고 색도 5도 넘지 아니할 것 세제 음이온 개명활성제 0.5ppm 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만 샘물 이런 것들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pH 5.8에서 8.5 그 다음 다만 샘물 먹는 샘물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물의 경우는 4.5에서 pH 9.5 이하 아연 3ppm 넘지 않을 것 염소 이온 2 5 0 250ppm 넘지 않을 것. 염지하수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지요. 바닷물 속에 소금에 의한 염소 이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증발 잔염물 수도물일 경우에 500ppm 이하. 철 0.3ppm 이하. 다만 샘물염지하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 하면 은 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 샘물이 있거든요. 그 다음 망간 0.3ppm, 수돗물 0.05ppm 다만 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 이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의 철, 마그네슘, 망간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샘물이 있습니다. 탁도 1NTU 넘지 않을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소규모 시설, 전용 상수도를 제외한 수동물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않아야 하도록 한다. 황산이온 200ppm 넘지 않아야 한다. 알루미늄 0.2ppm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방사능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방사능 기준 좀외워두세요 자, 세슘 137, 4mBqL, 스트론튬움 90, 3mBqL, 삼중수소 6bqL 넘지 않아할 것. 자, 이게 뭐부터? 3, 4, 3ml, 100cml, 4, 스트론티움, 3, 세슘 세니움이 아니고, 세슘세시 세슘, 137, 4, 그 다음에 3중수소, 스트론티움, 세슘움 3중수소. 자,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